안녕하십니까 에필성외과 원장 김찬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편두통과 이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편두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고 이명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편두통과 이명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도 계셔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동시에 왔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시청자 분들 중에 이두 가지를 앓고 있는 것이 이 증상과 똑같이 비슷하다면 또 수술로도 이것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두통의 원인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두통은 이 말초신경의 압박으로 생기는 것은 근육이 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쪼아서이 새끼신경이 아프니까 새끼신경이 아프다고 이 엄마신경, 뇌한테 신호를 보내서 내가 아파 죽겠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편두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후두근이든 측두근이든 전두근이든 어느 부분에 너무 과한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그쪽에 신경이 압박되고 그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아프다는 신호가 편두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신경이 근육에 끼어 있게 될까요? 만약에 신경이 근육에 끼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근육을 많이 썼을 때 결과적으로 신경이 압박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과하게 쓰게 되고 그러면 이 근육을 과하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이게 근육이 과하게 쓴지 안 쓴지를 감각신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근육은 신경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중간에 끼어 있지 않고 이 말단부에 끼어 있죠 결국 어느 정도는 써도 관계가 없는데 너무 많이 써서 딱딱하다 그러면 은 근육의 80% 이상 90% 이상이 과하게 근육이 경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은이 어,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신호가 오게 되고 이걸 만성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편두통이 올수 있다 그래서 평소 쓰는 근육에 대한 것은 관계 없지만 너무 많이 그 근육을 과하게 비대하게 쓰게 되면은 전두근이든 측두근이든 후두근이든 그과 쪽을 많이 쓸수 있다 그러면 이명과 측두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귀와 관련된 것인데요 귀에는 앞쪽으로 가는 신경과 뒤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 앞쪽으로 가는 동맥과 뒤쪽으로 가는 동맥이 있습니다 귀 앞으로 가는 것은 자이고마티코 템포랄러브라는 관골 측두신경이 되었고요 뒤로 가는 것은 귀후두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신경과 뒤에 있는 신경이 결국 동맥과 만나서 동맥이 커지면 그쪽이 많이 쓰이면 결국 측두근이 앞과 뒤가 계속 많이 쓰이는 상황이 된다 결국 앞으로도 피가 가고 뒤로 피가 많이 가게 되있죠 동맥이 커지면서 동맥의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측두근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면 앞에서 박동이 일어나든 뒤에서 박동이 일어나든 양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실제는 이명이 아닌데 이 박동소리가 들려서 쿵쿵 하는 소리나 쓱쓱 하는 소리나 이것이 남한테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한테가 들린다 결국 이것은 이명이라기보다 앞의 측두근과 뒤에 측두근으로 가는 그 동맥이 너무 많이 영양 공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에 과한 혈류가 많이 가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한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면 근육에 울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앞에와 뒤에 신경이 눌려서 앞이든 뒤든 신경에 압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편두통과 함께 귀에서 박동 소리가 나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 이런 측두근이 과하게 발달될까요 한쪽으로 많이 씹는 습관 특히 오른쪽이 박동수가 있다 하면 오른쪽으로 많이 씹기 때문에 평상시 오른쪽으로 많이 써 왔기 때문에 이 측두근이 많이 발달됐을 가능성이 많고 시야를 볼때 왼쪽 시야를 많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볼때 왼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쪽 후두근육, 승모근을 많이 쓰게 되겠죠 두개골이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되면 볼링공을 가지고 이렇게 놓았을 때 이쪽 근육이 많이 쓰이고 이쪽으로 돌렸을 때 이쪽 근육이 많이 쓰이게 된다 결국 이것이 볼링공이라 생각했을 때늘 이쪽으로 보고 늘 앞으로 보는 생활 습관이 많았다면 결국 이쪽이 많이 쓰게 된다 결국 이쪽 뒤로 피가 많이 가게 되고 이쪽으로 측두근이 많이 쓰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 전체적으로 측두통과 한쪽의 편측의 후두통을 앓게 된다. 그것이 양쪽으로 동맥이 가기 때문에 박동 소리가 귀에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면 앞쪽으로 이 절개를 2-3cm 뒤쪽으로 2-3cm 절개를 해서 그쪽에 신경을 풀어주고 동맥과 신경 사이에 이완이 되도록 해주고 또그쪽에 근막을 박리를 해주고 그쪽 부분에 과한 근육을 잘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막의 압을 풀어주면 결과적으로는 근막의 압이 꺼지면서 근육이 같이 꺼지게 되고 근육이 꺼지게 되면 은 그쪽 박동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육이 덜 쓰이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귀에서 나오는 박동 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신경의 압박이 풀려서 근육의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한쪽 후두통이나 한쪽 측두통이 줄어들게 된다 이 수술은 수면마취로 가능하게 되고요 앞쪽 15분 뒤쪽 15번 수술에서 약 30분의 수술로 마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효과는 바로 즉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복도 한 2-3일 길어서 한 4-5일 정도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가지신 분들은 금요일날 수술을 하시고 원래부터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회복이 늦으신 분들은 약 일주일부터는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귀 소리가 나면서 후드통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그런 습관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썼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서 나는 어떤가? 내가 편두통이 있는가? 이런 귀에서 박동 소리가 나는가? 이런 부분을 되짚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